오늘은 제가 좀 멀리 갈 건데요 경상북도로 갈 거예요 일단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연습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이거 하프백인데 이걸 가져갈 거야 이렇게 두는 거가 리카타 제품이에요 리카타 제품이고 어, 하프백인데 실용적으로 보관을 하라고 저렇게 나온 거 같아요 길이는 이거 필요한 채를 넣어서 가야지 이거 는 그냥 이렇게 뭐. 하드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냥 내가 놓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 금지실 지금. 겨금 피칭 지금. 와우 아, 여기다 오르막 대박이네 여기 1번 일본 맞아? 1번은 80m 자 제가 멀리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경북 가야 골프랜드에요 고령에 있습니다 와 오르막 대박이네 지금 운전을 너무 오래 했더니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와 오자마자 한데 오르막 어쩔? 그리고 아침에 나왔는데 오니까 오후야. 좀좀 <웃음> 해지겠는데? 와 여기는 그냥 경사가 야1 번부터 1인하고어 사인하고. 어, 각 인원별로 요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 경사 보세요 대박 그린 경사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린 엣지 쪽으로 어, 조금 잔디 상태가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뭐 그린 스피드는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게 막 느리진 않네요 자 2번 또 계단이네요 2번 홀은 이렇게 티박스가 안쪽에 있네요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 2번 홀140 티박스 되게 깔끔하죠 자 코스는 조금 좁, 좁은 코스고요 살짝 오르막 그리고 이때는 뭐 시야에서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쪽이라 확실히 날이 덥네요 이번 울은 좀 긴거리에요 여성분들은 고구마까지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 경사도 좀 심하고 어, 초보자들이 책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좁고. 이용객이 그래도 많은 거 보면 인기가 좀 있는 파슬장이지 않나 싶어요. 어, 중간에 벙커 하나 있었네? 벙커야? 아, 벙커가 아니라 길이구나. 2번 을 그린 상태도 그린은 괜찮은데 그린 주변 엣지가 조금 흙이 좀 많은 것 같아 어, 잘 붙였다 2번 을 그린 상태가 1번보다 훨씬 나아요 다음 3번 을또계단니네 어, 그래도 되게 좀 나랑 다리 다3만원정도그 조금 어, 뭐야 좀 비싸다 봤었거든 근데 괜찮았으면 거리도 깊혀요 100미터겠니? 100미터겠거니 했거든? 근데 긴게 그래서 고구마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드라이버 우드 롱아이언 금지합니다 태양광 파손 위험지역 한 번으로는 60m 6 0 m 로 누가 드라이버를 치나요? 여기는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좀 왼쪽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우측으로 엄청 흐르네요 그리고 좀 좁아서 거리를 잘 맞춰서 아예 그린에 딱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만월 그린도 엣지가 똑같아.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아. 어, 그린도 별로다. 3만월 80m. 근데 여기도 우측으로 좀 흐르니까 공이 여기 옆에 5번홀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타고 사고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5번을, 5번을 100m네. 뒷박스 역시나 깔끔해요. 오늘은 자 이렇게 반대로 4번하고 반대예요. 4번이 이제 저쪽에서 여기 이쪽으로 여기가 그린이거든요 이 이렇게 쳤다면 여기는 5번 여기서 이 4번 티박스 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연습하기 나쁘지 않아요 전디 상태도 괜찮고 그린도 엣지를 빼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막 그린 안 좋은 데를 너무 다녀서 그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5번으로 그린은 약간 2단 그린이네? 핀이 앞쪽에 꽂혀있긴 한데 어, 너무 커버리면 저 언덕을 넘겨야 돼서 내리막 버팅이에요 어, 5번 어른 그리고 이 핸디캡을 나무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거리는 100m인데 핀 바로 앞에 이렇게 나무를 두셔서 사실 어디를 보고 쳐야 될지 <웃음>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6번 홀 그린 상태 좋네요. 퍼팅을 한번 해봐야 겠어. 6번 홀오 110m 그래도 100m가 넘는 거리가 꽤 있네? 6번 홀은 티박스 앞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110m고요. 그리고 홀은 어, 코스 잘해놓은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요. 파스를 치고 그린 상당히 넓고요. 그린 앞쪽으로 좌측에 벙커가 있습니다. 언들레이션도 적절하게 있는 것 같고, 난이도가 있는 파스리장이에요. 대구라 그런지 진짜 덥네. 서울은 되게 추운데. 여기는 더워. 대구 근교에 이런 파스리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음. 긴 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파스리장도 많은 것 같고, 어,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쇼게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 그림 괜찮죠? 엣지만 조금 그래. 7번홀, 또 계단 조심. 아, 7번원몇 미터일까요? 어, 135. 7번으은 135고요. 앞에 워터이저들을 지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기대예요. 여기는 어, 태양광 무슨 발전 그게 있나봐요. 그래서 롱아이언이나 우드나 뭐 트라이버 이런 게 사용이 안 돼요. 그런 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진짜 자신 있다. 왜냐면 이렇게 깨뜨리거나 파손하면 변상조치를 하신대요. 아, 난 자신 있다. 어, 이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아닌 분들은 근데 여기는 약간 끊어가기도 애매해.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워터이저드가 크게 있기 때문에 끊어가기도 애매해. 이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그린 앞쪽으로 또 우측에 벙커가 하나 있고, 벙커가, 모래가 그렇게 곱진 않아. 여기 벙커 턱은 그래도 좀 낫네. 어, 7번을 그린 상태도 뭐, 엣지 빼고는 똑같네요. 그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자 다음 8번을 또 긴거리네요. 1 2 0 가는 길목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해놨어. 자 8번을 120m고요. 오, 여기는 좀 평지고 살짝 내리막이 있긴 한데 거의 평지로 보셔도 돼요. 살짝 다른 홀에 비해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 나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우측으로 약간 들어가면 공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좌측이나 중간이 더 낫습니다. 8번 홀은 조금 그리니 더더 살짝 주퍼먹었다 또 계단 조심. 아이고. 어, 뭐야, 무서워. 어, 잠깐만. 어, 씨. 어, 빨래 씨. 오, 제발. 어, 씨. 어. 9번 80미터. 와, 씨. 저기네. 와, 씨. 우와, 무서워. 아. 여기가 주차장이었어. 이야. 좋은데? 이렇게 앞에 큰워터헤제들을 건너서 클럽하우스 방향으로 그린이 있습니다. 아까 1번 홀 가다가 본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번 홀도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약간 부담감이 있는 홀이에요. 해헤드도 그렇고 오르막인 것도 그렇고 어? 이렇게 연습 그린도 있었네? 해자드 앞쪽으로도 이렇게 언덕이긴 한데 연습할 공간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저는 살짝 언덕에 맞아서 옆으로 좀 흘렀네요